에이, 세상에 허파가 디비지고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몇몇 경우가 있죠? 음. 그게 뭐야? 어, 내 남자가 내 앞에서 다른 여자한테 잘해줄 때. 어, 그때 허파 디비지죠. 음. 그것도 뭐야? 어, 내 남자가 나를 어, 버리고 딴 년한테 겨갔을 때. 그때, 어, 허파 디비지죠. 그래서 준비한 주제예요. 음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서 갔는가라는 거지 음. 네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해서 나를 떠난 거냐 음. 정말 날 떠난 이유가그 여자를 사랑한 거냐 이거지 남자 같은 경우는 네가 나를 떠난 게 그놈을 사랑한 거냐 어, 이렇게 보면 돼요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다그러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 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떠난 건지 어디 이 시키 속마음을 갖다 그냥.. 음.. 진짜.. 어.. 그렇잖아요. 나를 떠난 것까진 좋아. 근데 이게 솔직히 환생할 수 있잖아. 이, 이 주, 내, 내용이 어,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날 떠난 거냐잖아. 어, 어디 봅시다. 그 여자도 나처럼 어, 이용이, 이용만 이용 당한 건지. 남자들이요. 단순하다고. 어, 다, 남자들 단순하다고 누가 그래? 그치, 어, 열개 집마다 하지 않는 거에서는, 어, 단순하죠. 다가오면 다 받아주잖아. 어, 그렇지만, 그거는 딱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남자들이요, 어, 아, 지보다 약한 여자 너무 잘 버려. 예스. 아, 진짜 인간 쓰레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진짜 잘 골라야 돼. 어, 남자 진짜 잘 골라야 돼요. 그래고 남자를 잘 고르라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본다면 음, 제그 카드 리딩을 보시는 분 중에 그래도 명리학을꽤 아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음, 일단은 원진이 없어야 돼. 원진이 없어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음, 일지에 재성을 까는게 가장 좋죠. 그치만, 원진살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원진살이 있으면요, 꼭 배신 때리더라고. 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선생님, 사주에 원진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그거 원진살 하면 다 나와요. 원진 김문관살 하면. 음. 자,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갔을까요? 어. 내가 봤을 땐이 사람은 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간것 같지 않아. 그처 선생님? 어, 맞아요. 여러분이 초기 딱 맞았어. 음. 사랑해서 간것 같지 않고 이 여자는 자기 착각이야. 어, 자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봤을 적에는 음, 이 남자를 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이 남자를 꼬신 것 같아. 꼬셔갖고 자기한테 끌어들인 게이 여자가 아닌가 싶어. 어, 이때껏 이거 처음 나온다? 음 왜냐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원했던 것 같아요. 어, 왜 저러면 약간 집착이 쩔어. 음 집착이 있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이 여자하고 가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어,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이 여자가 이 여자도 아, 참 왜요라고 하면 정상은 아닌 듯 싶어. 어, 정상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약간 대화가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사랑해서 갔다라기보다는이 어, 사람이 어, 물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고무신을 꺾어 신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왜냐면, 이, 이 사람은 좀 단순하거든, 이 남자는. 어, 이 남자는 좀 단순하고, 좋게 말하면은, 그거지. 남자가, 어, 뒤끝이 없고, 어, 카드 내용대로라면 그래요 어, 근데 생각을 해봐. 우리가 카드 내용대로 다 된다면, 그쵸? 어, 그 사람이 고무신을 꺾어 신었겠어? 어, 카드 내용대로 한다면 이 사람 되게 남자다, 남자답고, 의리있고, 정입하고, 어, 저, 그, 저기, 막, 짱간데? 어, 어디선가 어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자자 자 짜장 가고 나가는 애가 이 사람인데 어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데 나를 배신했다는 건 그쵸 이 카드가 부정적이었다 라는 거지 어그 근데 이 사람은요 조금 단순한 데가 없진 않은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여자의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갔다 라는 거예요 음. 콜라당 넘어가고 그리고 어이 사람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게 뭐가 있냐면 은이 여자가 이 남자를 잡고 싶어서 뭔가 그 물질적 뭘로 이렇게 유혹한 건 맞아. 어, 뭐 유혹한 건 맞지만 그 저기 뭐야 그거 있잖아요. 어. 육체적인 관계는 그렇게 빨리 갔지는 못했을 것 같아. 어,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은이 어, 여자가 약간 육체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웃긴 게 꼬셔놓고 보수적이다라는 거지 이게 뭐하는 시추에이션이에요 어, 꼬셔놓고 어, 안 보여주면 남자 어떻게 돼요 환장하지 어 그런 거예요 <웃음> 아니 이럴 거면 왜 꼬셨대 어 그런 거예요 이참이 이 남자가 좀 생각없이 이 여자한테 간게 아닌가 싶어 어, 너무 그때 생각이 없었다 왜, 왜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웬떡인가 싶어서 어. 그런데 이 여자는 왜이 남자한테 반했냐면은 이, 사람, 이 여자는 너무 생각이 많다 못해 자기가 뭘 하나 속 시원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 남자는, 오, 시원시원하거든. 시원시원하니까. 그 점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꼬신 게 아닌가 싶어. 어. 근데 꼬셔놓고서 어, 보니까 이게 이게 쉽지가 이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부족했냐면 정보 부족이라는 거지. 음, 원래 남이 소, 어, 저기 막 남이 손에든 떡이 더커 보이는 거라니까. 어, 남이 손에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늠름하고 멋있었는데 정작 내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 철딱선이 없어 보인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여자한테 갈때그 상황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변한 게 없다라는 거야 어. 변한 게 없고 아이 여자하고 어. 많이 다투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많이 다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내가 뭔가 어그 재수가 없으면 뒤로 나, 넘어져도 코, 코가 코 깨진다고 하잖아 그러잖아요 꼭 눈뜨고 코베인 느낌이라 그럴까 뭐어 그런 거예요 정작 어 정작 내가 어, 왔더니 이거 뭐 이래 어. 뭐다줄 거야 그래서 다줄줄 줄 알고 갔더니 뭐 이래 뭐 이런 거지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진짜 이 관계를 갖다가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어 진짜 좀 그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생각하기보다 좀더 어, 내가 뭘갖다가 놓친 게 있는가, 어, 내가 뭘 잘못 판단한 게 있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어, 자기한테 어떤 소강 상태를 갖다가 어, 스스로 맞은 소강 상태 어, 그런 거예요. 뭐 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 줄 알아야지 이게 지금 어, 이 엉키고 설킨 게 풀려나가지. 음. 그런 거 같아. 어.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치, 자기 그... 이걸 수련이라 그러지. 근데 좀 이걸 또 수련이라 말하기 애매해.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뭐 하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시금을 전폐하고 어 깨달음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 그런 좋은 뜻의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대책 없이 와버린 거에 대해서 일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라는 그게 그 일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그치? 그냥 어, 뭐 동굴에 들어갔나? 아니요. 집 어, 방구석에서 어, 방 구석에서 어, 그렇게 뭉기고서 있다라는 거죠. 음, 맞아. 이 사람이 자기 성찰에 들어간 것 같아. 근데 이게 자기 성찰을 갖다가요, 제대로나 하면 말을 안 해. 어,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이 자기 성찰은요, 자기의 그 모든 점을 갖다가 샅샅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한 곳만 보는 거야. 어, 한 곳만. 어, 아, 이게, 그래, 그, 그, 밖에서 비바람이 치는데 그 비바람 때문에 집에 물이 새요. 그러면은 비바람이 쳐서 물이 새는 건데 이물 새는 데찾아서 테이프를 붙이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 어,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신중한 타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덤벙덤벙되고 여자가 다리 한번 쫙 걷어서 속살 한번 보여주니까 그 있잖아 타이트 스커트 입어서 다리 쫙 꼬면 어떻게 돼? 어, 남자들 환장하지. 그 속옷 한번 보려고 진짜 눈깔 가재미는 된다. 어. 어, 다리 샤론스톤에 쫙 이거 있잖아. 어. 아, 그거 한 방에 가는 거지 뭐 남자들이 단 단순하다는 건 그런 거에 단순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이 벌붙이 여자가 물질로 꼬셨잖아 가잖아. 응. 남자도 물질에 약한 동물이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저기 막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다가 어, 택했다고 김순애 어, 심순애를 욕하지 마소. 요즘에 남자들도 다 그러오. <웃음> <웃음> 된장녀, 된장녀 하죠? 어, 요즘에 뭐, 여자만 된장인가? 남자도 된장 많지? 어, 어 얘, 이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 이, 왜냐면 지금,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라니까? 어, 동네 창피하지. 어, 사람들 보기 창피하고 쪽팔리지. 그리고 수근, 아, 아 뭐, 솔직히, 그냥, 나,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그 그냥 그 자기네들 얘기하는 건데 딱 입모양 보면 마치 내욕하는 것 같고, 제 분명히 내욕하고 있을 거야. 막 그런 생각, 들런 같이.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버럭질하고 어.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지발절인 거지. 어, 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오해해가지고 어, 음. 그런 거지. 아이 사람이 내 느낌에 어, 내 느낌에. 이 사람 분명히 십중팔고 어, 여러분 생각한다 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여자 어, 힘들어요 어, 뭐 힘들다냐면 성격이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나쁘다 좋다가 이, 이, 이, 이 문제가 아니라 어, 이 여자의 성격은요 좀 대화가 안돼 내가 딱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요지부동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막 팔딱팔딱 뛰고 뚜껑이 열리고 막갑상을 들었다놨다 들었다놨다 막 엎을까 말까, 엎을까 말까 엎을까 말까 그래도 얘는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라는 거지 대책이 없다 음. 괜네못당 해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수로 당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어이 사람은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타협이 없어.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막 아무리 싸우고 뭐 난리 어쩌고 저쩌고 쳐도 어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거지. 어.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하고 머리 혼자서 진짜 머리에 김이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키지 못해갖고 어후, 어후 하면서 어지 혼자 방을 뒹구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뻔한 거지 어. 아 내가 엉뚱한 데다 삽질했구나 어. 엄한 곳에다 삽질했구나 진짜 내가 뭐 때문에, 어, 이런 짓을 하고 앉아있는지 나도 참 모르겠다. 어, 저, 저, 저기, 마, 쟤만 연구대상이 아니라, 나도 연구대상이다. 내가 왜 이딴 짓을 해가지고, 이센 고생을 하고,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냐라는 거야. 그깟 돈이 뭐길래, 그깟 돈이 뭐길래, 어, 내가, 저기, 마, 이센 고생을 하고 앉아있나.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돈의 위력 앞에서는, 이게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된다. 아. 예, 사, 돈의 위협 앞에서, 이제, 자기 무릎을 꿇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어. 객관적인 판단은 아무리 내리려고 발버둥 치면 뭐 하냐고. 객관적인 판단은 이 남자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라고 하면, 칼자루는 이 여자가 갖고 있는데, 지가 아무리 뭐, 뭐, 어떡하겠어. 일단은 쩐에서 밀리면은, 근데 액면에서 밀린다라는 거야. 응, 액면에서 밀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응. 세상이 그렇게 냉정해. 음, 응. 냉정한 게 세상이야. 응. 이 여자는 말, 말 그대로, 그런 거지. 내가 뭐, 내가 아실 게 뭐가 있어. 응. 이 여자한테 결국은 뺑당하네. 응. 이사람이요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너무 힘든 거. 근데 이 사람의 지구력이나 인내심 이런 건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어, 왜냐하면 이 조금만 기다리고 좀 정성만 보여줬으면이 어, 여자가 그 오픈을 해줬을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기다리지 못했다 그래야 되나 어 그걸 기다리지들 못하고 막 싸움만 싸우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계속 닫히기만 한거닫문 닫는 거 있잖아 문은 어, 이 사람을 전에는 열려 있었다면 어이 여자가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지 뭐 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 눈만 마주치면 싸웠다 그래야 되나 음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야.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게 얘는 그게 얼굴에 다 표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 네가 후회하는구나. 그걸 딱감 잡았다 이거지. 감왜 똑똑해요 여자? 어 여자 똑똑해요. 네가 결국은 어, 어 너는 이런 놈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거지. 뭐그 어떻게 얘가 얘를 뺑 시키는데 뭐. 음. 뺑 시켜요 왜냐면 이 여자는 아쉬울 게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음. 어. 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일단 마음이 정해지면 그게 막 변하고 흔들리고 막이러지는 않아 그리고 감정기복이 있기는 해도 어.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어떻게 못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는 이기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가 안돼 어, 대화, 대화 자체가 안돼요 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이 어, 이, 이 여자는 음, 그렇게 자랐어 그렇게 자랐다게 말하면 애지중지 자랐다 라는거야 어, 애지중지 자랐고 어, 그리고 집안 자체가 어, 그렇게 없는 집안이 아니에요 뭐 저기 막 그럼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건 나도 모르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이 남자가 이 여자의 그치 쩐, 쩐의 부요함에 마음이 이끌려서 여러분을 갖다가 냅다 팽개치고 간 거니까 이 여자를 사랑했냐? 아니 이 여자의 배경을 사랑했지 어 남자들도 여자 배경 엄청나게 사랑해요 응돈 많으면 뭐 얼굴 박살나면 좀 어때? 어 저기 막 은인님들이 다 해결해 줄 것이고 어. 오징말도 상관없다. 돈만 많아다. 막 이런 거지. 음. 근데 이제, 어,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를, 어, 두고 떠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지. 왜 아쉽냐라면은, 이 여자한테 갔을 적에는 진짜 자기가 대단하게 진짜 한몫 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단하게 건지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거죠. 대단하게 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갔을 적에는 좀 한몫 챙겨서, 그치, 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된 가게라도 하나 딱 오픈해가지고, 사장님 소리 한번 듣고 싶었던 게지. 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이, 이 남자가 아무리 얘한테 뺑이 치게, 어. 그치, 뭐, 남이 주면서 돈 꺼내는 게 그렇게 쉬어. 온갖 비유 다 맞춰주고, 허드내 일을 다 해줘도, 쩐니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야. 어. 부자가 괜히 됐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자꾸 이제 후회하고, 뭐하고, 이런 표정을 비치니까, 여자가. 아, 네가 어. 인간, 니네 인간성은 딱 여기까지구나. 어. 라는 거죠. 음. 근데, 여기는요, 솔직히 얘네 이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완만하길 바랐다면 이거 가르쳐 주지 마요. 이이 어. 이 사람의 마음을 어. 그 얻었어야 돼 마음을 어, 마음을 얻었어야 돼 그러면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한게 아까 여기서부터 이럴 줄 알았어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여기서부터 이럴 줄 알았어 왜 뭐가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너무나 너무너무 너무너무 그냥 나는 게 아니야 어. 너무너무 나서 미치겠다라는 거지 어.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때가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그래요 그 먹어봤자 하루 세 끼야. 어그 야식까지 뭐 하고 가, 간식 야식가면 다섯 끼 먹는다 치자. 어열끼 먹을 수, 돈이 많다고 열끼 먹지 않는다라는 거지. 어돈 많다고 옷을 갖다가 한몸땡이 어, 하나에다가 막열 벌씩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진짜 재벌 삼세가 아닌 이상 많아봤자 나한테 얼마나 줄 건데. 어 선생님 께제벌 준사 준재벌이에요 그러면 아유 그러면 은 <웃음> 무릎 꿇어야지 <웃음> 아무튼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여러분 생각 너무 너무 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와서 뭐 어떠겠어 뭐 여러분 받아주실 거예요 음이 사람 받아주실 거야 온다 그러면 오오 어, 어. 뭐, 글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 야, 개소리 낸 똥이야기다, 그러는 것 같아. 어. 어, 저기, 막, 그, 그, 옛날에 그 개, 그 개그 있었잖아. 개미 먹어, 뭐, 개미 퍼먹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어. 어, 이 사람이 헛소리 하니까, 어, 나가서 개미 퍼먹어, 이러는 거지. <웃음> 나도 그걸 잘 몰라. 케미 어, 퍼 먹어. 이러는 것만 알아. 근데 어, 여기서 뜬금없이 케미 퍼 먹어. 그럼 나 또라인 줄알거 아니야. <웃음> 아무튼, 네, 이사, 이 여자, 이 사람은요.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 그리고 남자분들이 봤다면, 어, 이 여자는. 어,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자, 오로지 뭐, 그치, 쩐을, 쩐을 본 거다. 라는 거지. 어, 근데 가가지고, 목적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 자기 이름 뭐 하나 챙길 줄 알았는데, 어, 저기, 막, 뭐, 그거는 꿈에도 안, 열을 삶은 호박에, 뭐,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둘은 헤어지고, 어, 여러분 생각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지. 개소리에는 똥이야기다. 라고 한 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 힐링 시켜드리겠습니다 <웃음> 너무 귀여운 척 했나요? 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떠나 보낸 거니? 어 나를 맞나요? 나를 떠난 거니? 아 쏘리 나의 실수 음. 그 여자를 정말 사랑했을까? 오마이갓 이러면 안되는데 와 이러면, 이러면 안되는데 <웃음> 어, 그 여자를 사랑했나봐요 어, 사랑했나봐요 아닌가? 이게 뭐지? 음, 일단은 사랑했던 것 같아 일단은 음, 사랑한 것 같고 선생님 진짜 아 여기 러버스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제 카드를 더 뽑아보면 저게 어떤 사랑인지 나오겠지. 어. 어, 러버스는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서 일단 붙였잖아요. 아 끝까지 이 타독 카드의 리딩은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어. 이첫 끝발이 개 끝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어, 저기 막. 어디 봅시다. 아 내가 어 어저껜가 그저껜가 어 저희 댓글에서 보니까 내가 너무 부정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대요. 아나 세상 부정적으로 안 보는데 어 나처럼 어 나처럼 저기 막 대책 없이 명랑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웃음> 그렇게 나오는 걸나들 어떡하라고 카드가 그렇게 나오는 걸 내가 이거 카드를 저기 막 골라서 뽑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섞어서 뽑는데 아니 그렇소 음, 어디 봅시다 <웃음> 아 가기는 갔는데 이게 왜 이러지 어,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들을 갔다가 그리워한 건가 이게 어, 아니면 그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트집을 잡아서 싸우고서 그냥 어, 트집을 잡고 싸우고서 어. 근데 그 싸움이 너무 황당한게 막, 이렇게, 꼼꼼하게, 너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어 너하고 나는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막, 이렇게, 막, 논리정연하게, 응. 이에서 2에서 1을 빼니까 1이고, 1에서, 어, 1 더하기 3은 4고, 그래서 나, 너하고 나는, 어, 만날 수 없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논리정연하게, 딱, 딱 떨어지는 이유가 아니라, 오, 대충 싸우다가 아난더 이상 너랑 못 하겠어 하고 후루룩 떠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이, 이게 그, 그런 거딱 떠나고 나서 멍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시추에이션어 이렇게 된 거죠. 어. 나 지금 어, 까인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어. 까여놓고서도 현실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아 왜? 진짜 희한하게 가버렸네? 어쩌고니가 없는 거지. 보통 남녀가 헤어졌을 때는요. 어. 이 원칙에 의해서 헤어지잖아. 이거 뭐 이제 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후루루 한번몇번 뭐 이렇게 싸우다가 휙간 느낌이에요. 어. 막 신경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었고. 뭐뭐 어. 뭐 돈을 빌려 달라 그래 가지고서 어 돈을 꿔 줬는데 돈을 안갖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 음. 응. 그냥 후루룩몇번 싸우고서 그냥 헤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서 응. 여러분들을 갔다가 생각하는 거 같아 응. 이 떠나갔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왜 생각할까요 라고 하면 뭐 관계 마음에 안 드는 게지 응.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떠나놓고서 응어 음? 어처구니 없이 떠나놓고서 저게 안 되는 거지. 음.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이 사람 진짜 아... 왜요라고 하면은 어 저게 없어요. 그 그게 저게 저게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답답할 거같는데 어떤 그 기준점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응. 뭔가 사람이 뭐 누구를 생각하거나 뭐 돌아오거나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뭐 이런 거에도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뜬금없는 사람일세? 응. 어 진짜로 그런 거 같아요. 뭐 뜬금 없어 뭘뭐 이렇게 이 사람 왜, 왜 이럴까나? 어 얼레리오. 와어 진짜 뜬금없다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질 적에 어처구니가 정말 없었을 것 같은데 음 아까도 그랬잖아 그냥 후루룩 떠난 느낌이라고 뭐 제대로 된 싸움이나 싸워보고서 헤어졌으면 근데 근데 얼척없다 그래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도 되게 얼척이 없어요 음. 그 그런 거지 왜 네가 왜 나하고 얘기하자고 그러는 거야? 어. 무슨 얘기 할할 얘기가 뭐이는데 나는 너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어? 그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또와 진짜 얼척 없게 와 이러기도 힘들다. 음, 그런 거예요. 왜, 뭐가 그런 거냐면은 이 사람이. 이 스타일을 보니까 어, 여러분들을 두고 갔을 적에도 그 여자를 그때 그 당시에 어, 첫눈에 반해서 간것 같아. 어, 얘는 첫눈에 좀잘 반하는 스타일인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솔직히 막 이렇게 쌍욕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 쌍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얘하고만 있으면 평정심을 잃는다 그래야 되나 어 평정심을 좀 잃는 것 같아 왜냐면 어, 정말 특이한 캐릭터다 어. 여러분이 이, 얘, 얘하고만 얘기하면 막 혈압이 오른다 그래야 되나 응 음,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그런 거 같지 여러분은 성격이 막 이렇게 감정기복이 있고 막 욱하고 막어막 어, 막 숫자 막 입에서 나오고 막 수박도 막 씨도 막 바르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 근데 얘하고만 있으면 막어막 어, 막 가시도 막 발라 씨도 막 발라 막 숫자가 입에서 그냥 어,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어 여러분도 진짜 그런 거지 와 얘하고 진짜 지, 내가 진짜 뭔 짓을 하는 건가 싶은 거지. 아 음, 어, 얘는 와 무슨 왜요라고 하면은. 그런 거야. 얘는 여러분들이 좋아. 갑자기 오, 갑자기, <웃음> 갑자기 진짜 갑자기 좋아. 이거 이게 뭐이 이게 진짜 뭐 이런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음, 여러분이 이제 막막 막 혈압이 오르다가 어 얘가 뭐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오니까 그래야지 그런거 이제 이제 안되겠다 얘가 얘를 갖다가 이런식으로 했다가는 말이 안통하겠다 싶은거지 말이 안통하겠다 싶으니까 뭐 어떡하긴 어떡해요 어. 그래 한번 지져봐라 이거지 음. 한번 지져봐라 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네가 그렇게 어. 나한테 어 저기 막 할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거죠 어. 어디 네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지. 왜냐면 이게 사람이 또 그래, 사람이 그렇다. 막 이렇게 뚜껑 열리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갖다가 또 해오면은 그래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아 이렇게 또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 음, 예, 왜냐하면은 아, 일단은 내가 퍼버으니까 화는 풀렸거든. 왜냐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면 화가 풀려요 좀 누그러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화를 내다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 어, 스트레스 풀렸거든 와 아, 진짜 20년, 20, 30년 먹은 스트레스가 빵 하고 풀렸다 그래야 되나 얘한테 욕지거리 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평정심을 찾고 그래 한번 그럼 얘기해 봐 어, 네가 뭐라는지 어제 드러나 보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어, 이 사람은 그러는 거지, 어, 저기, 막, 내가 너를 좋아, 좋아하고, 그런 거 맞긴 맞는데, 어, 좋아하는 거 맞는데, 너하고 나, 내가, 어, 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 거야 자기 거 쌍방이 자기 거를 꽉 쥐고 있다 그래야 되나 서로 양보하질 않아요 어,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떠나서 간그 여자도 음 그 여자도 이 사람이 순간 사랑한 건 맞아요. 순간, 사, 순간 사랑했지만 그 여자하고도 어, 대화가 안 됐던 게 아닌가 싶어.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면 그 여자의 성향이 여러분들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한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했지만 그 사람도 사랑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치 사랑의 연장선이었다는 거지 뭔가 개변인같이 보이지만 여자는 둘인데 어, 이 사람이 사랑한 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을 사귀었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참나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 같은 스타일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라는 라 거지 음. 비록 여자는 달랐지라도 여, 여자는 달랐을지라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 그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이 무슨 그지 같은 이론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음. 그그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했냐? 순간적으로 사랑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어 나도 사랑했냐? 에, 그것도 맞아요. 아, 그 선생님 뭐예요라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이 사람은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요 뭐 사기치고 그런 거는 안 보여. 그렇지만 얘 정신 세계가 너무 난해한 정신 세계를 가졌다라는 거야. 얘는 뭐 물질이나 뭐 이런 거에 막 휘둘르고 막 어. 김중배 다이아몬드의 눈이 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만의 어떠한 그게 있는 것 같아. 음, 굉장히 어, 진짜 나 이해하기 힘든 어그 정신 세계를 갖고 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도 오래 가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 그러고 그런 것이 여러분 떠날 때도 고민을 했지만, 어그 여자를 떠날 때도 고민을 하고 돌아올 때도 고민을 하고 얘는 다 고민을 했었다라는 거야. 음. 그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오죠. 음, 연락을 해올 거야. 아, 근데 그게 딱히 사람마다 내가 그렇잖아 연락을 해오는 게 방식은 다 천차만별이라고 음. 연락을 했는 자기 네 자기 생각에는 연락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냥 뻘짓일수도 있는 거예요 음. 왜냐면 지극히 자기 기준에서의 연락이니까 음. 아이고 여러분들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음.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면 이 친구가 그렇게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어.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 나쁜 친구는 아니야. 그럼 어떤 친구예요? 그러면 어, 조금 어, 멘탈이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야 되나? 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고 봐요 나는 음. 그래, 그렇기 래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닌가 어. 근데 왜요? 받아주시게? 어, 생각이 많구나 어, 이럴까 엎치라 뒤치라 어. 아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 또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그 여자한테 간 거는 우라통이 터지고 그런 거지 그리고 하는 짓거리는 어 진짜 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라고 하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초딩. 어, 이거는 그러니까 초딩스러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멘탈 자체가 이렇게 너무 순수하다, 너무 순수해 가지고 어,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는 이, 이, 이런 성격은 진짜 연예인이나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그 다른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음, 다른 멘탈을 가진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잘하겠어 음,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좀 마음이 순수해야지 연기를 할수 있고 그, 상, 그, 그 맡은 배역을 몰입을 갖다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배역에 몰입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연예인이나 하면 딱 맞겠다 음. 왜냐면 생각이 너무 순수해요. 어. 좀 그런데 약간 그런 거는 떨어지지. 뭐가 떨어지냐면 은 예술성은 조금 떨어져요. 어. 예술성은 좀떨어져 여기 예술성만 가미했으면 이렇게 독특한 어. 멘탈을 갖고 있으면 은뭐 행위예술이라도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역마성을 띄고 그러면은. 어. 차라리 그런 걸로 좀 풀었으면 오히려 더잘 나갈 친구가 아니었겠나. 그렇지만, 그, 저기, 막, 가정사는 좀 복잡하지. 왜냐하면은 멘탈이 그렇게 독특하고서는요, 가정사가 행복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해를 못 하거든. 응. 이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멘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는 멘탈이 너무 이건 좀 힘들다. 아.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고무 이게 환승이잖아요. 어, 환승했는데 어떻게 안 나빠요라고 한다면은 하... 뭐 그게 좀 환승은 진짜 안 좋은 거지. 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간 거니까 어, 안 좋은 건데 참 음, 좀. 그냥, 아싸리 그냥, 나는 네가 싫어졌어. 내 인생을 찾겠어. 하고 가든지, 어. 환승을 하면 어떡하냐, 환승을. 그거, 그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그쵸? 어, 그건 진짜 나쁜 거야. 음.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그게 사기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 사기성이 있거나. 얘는 또, 그런 거는 또 없다. 어, 그런 거는 없어요. 조금, 음, 단순한 데가 없고 없진 않아. 어. 선생님, 그게 제 멋대로예요. 그제 멋대로인 건제 멋대로지만, 막 성격이 막 스트롱 해가지고, 그, 그, 여자들 막, 막, 어, 여자한테 막 하고 막 그런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막 여자한테 쌍욕하고 때리고, 어, 야, 야,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런 막대먹은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음. 선생님, 개, 저기, 그래. 개 중에는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 사람은 그렇게 대먹지 못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 카드의 비율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했냐 그때 그 당시에는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글쎄 어, 왜냐면은 약간 독특한 양반이라 뭐 이걸 갖다가 지가 사랑이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서 사랑으로 인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만 어. 엄밀히 따지면 이건 사랑으로 볼수 없어요. 왜요? 라고 하면 사랑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아끼고 위함이라고 나와요. 어 아끼고 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하지만 아끼지 아끼고 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사랑이라는데 뭐 어떻게 겠냐고 본인의 사랑이라는데 진짜 아 진짜 사랑했다면 진짜 아끼고 위했다면 이렇게 헤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여자하고도 똑같은 거 어, 똑같은 경로로 헤어져요 똑같은 루트로 이 사람은 그 누구를 맡았는지 그 똑같은 루트로 헤어질 거야 왜냐 하면은 어.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난해해가지고, 진짜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괜찮아. 같이 난해하면 상관없어. 그렇지만 정상인이 간다면은, 그 누가 오더라도, 어, 나 아까 설명했잖아. 이 여자, 이 여자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어, 둘이나 사귀어놓고서 자기는 하나 사귄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지. 왜? 저 여자가 너랑 똑같으니까, 뭐, 이런, 나 그러니까. 이게 정, 이게 제 정신이냐라는 거지. 암튼,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했네요 그러면은 뭐 하, 사랑했다 그러니까 한거네요 음,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서는 아니다 음, 이 사람이 음, 조금 그 진정한 사랑은 아직 알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카드 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떠나 보낸 걸까? 어디 봅시다. 진짜 사랑한 건지 어디 봅시다. 이게 뭘까? 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왜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음.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그 여자의 부유, 부유함 때문에? 음. 난 돈, 버, 돈을, 돈 보고, 어, 그 여자를, 한테 간게 아닌가 싶어. 음. 왜요? 라고 하면, 음, 뭐게 뭐, 왜?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도 떠난 걸로 같이 보이는데? 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도 떠났다라고 봐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음, 아 이게 지금 그 여자가 어, 이 사람한테 어, 오라 그랬을 수도 있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야 네가 진짜 나 부터는 와야지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남자가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라 그랬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간 것일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 두가, 두 인물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사람이면 이 여자가 오라 그런 거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은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럴 거면 가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이미 이 관계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떠나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두 인물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그 여자를 사랑했냐 아니요 음.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음. 사랑이 아닌 것 같고 가서도 그런 거죠 그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지 왜 주도권 싸움을 하겠어요 자존심이란 게 있잖아 남자가 꼭 팔려간 것 같으면 안 되잖아 이, 이 남자분들이 봤다면 어, 여자가 자기가 돈에 그러니까 된장녀가 되는 게 싫으니까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지 내가 돈 때문에 널 만나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자기 자, 자기 대접을 받으려라고 받으려고 한다 한다는 거지. 근데 과연 자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 대접을 받으려고 뭔가를 갖다가 한다는 그 자체는. 어. 그 자기가 대접을 못 받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치 아 대접을 받는데 뭐하러 내가 대접 받고 있어 노력을 하냐고? 그냥 즐기면 되는데, 릴렉스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이 노력을 하고 있겠냐고? 이게 다 시간 낭비지. 음, 그런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음, 이 여자 뭐나 내가 봤을 적에 이 사람이 이 여자를 이길 수있을랑가 어, 같은 사람인 것 같다 음. 왜요? 라고 하면 여자가 너무 세다 어. 어, 성격도 성격이고 어, 이, 이 여자는 성격이 어떠냐면 성격이 세기도 세지만 좀지요한 것도 있어요 지요해 어, 그러니까 어지간한 남자 같고 진짜 어, 싸우자 그랬으면은 그니까, 이 사람이 얘들아 싸우자 하고 싸움을 걸었어요? 그래? 그래, 오늘,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 이건 거지. 어. 그니까, 얘가 손에다가, 어, 싸우자 이러면 얘 연장된다?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니까 더 세다란 말이지.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백기를 들어도 완전히 눌러서 밟을 걸. 그러니까 얘가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지. 어. 가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있는데 음, 뭐하러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야. 음. 야 여기서는요. 대화라는 게 없어. 야 무슨 연인 맞아요? 어, 연인 사이에 대화도 있고 자기야 어깨도 음, 몰라 몰라 몰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 그게 하나도 없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조건을 보 갔기 때문에 뭐 깨가 쏟아질 일이 뭐가 있어. 음, 연봉 얼마요아 연봉 얼마? 타타타. 어 가족 관계. 어 어느데? 아주 좋아. 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난 건데. 음, 이 관계가 행복할 리가 있겠냐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는요. 여자가 아, 남자보다 한 수위가 아니야.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왜요?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은 승질만 있지만 이 여자는 승질불러서 집요함하고 철저한 분석과 계산이 들어갔다라는 거야. <웃음> 그게 달라. 어 레벨이 달라. 레벨이. 레벨가 다르다. 레벨이 많이 다르다. <웃음>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했어 여러분 생각하고 아직 있지 어. 이 남자들은요 가서 불행하면 꼭 여, 이거, 전에 여자가 생각이 나 어, 전에 여자 아유 저기 막 같은 여자인데 왜 이렇게 틀리나 싶은 거지 음, 같은 여자인데 왜 이렇게 틀리나 싶은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여유만만하다. 어, 여유만만하고 어. 여러분도 여유만만하고 어. 여러분도 밀리지 않아요. 어, 여유만만함은. 음. 근데 왜 그쪽으로 갔냐라고 하면 아 조금 이 여자가 어, 자기가 가진 걸 조금 뻥튀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뻥튀겼다라고 봐 응. 여러분은 뻥튀기지 않고 그냥 내가 얼마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안한것 같고 이 여자는 내가 10개를 갖고 있으면 야나 200개 갖고 있어? 이렇게 된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홀라당 간 거라는 거예요 어, 되게 많은 줄 알고 음, 되게 많은 줄 알고. 근데 여러분은 10개가 있어, 200개가 있어도, 아, 나 얼마 없어.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한 10개 정도 여유가 있는 것 뿐이야. 어, 그냥, 그, 저기, 막, 돈 천만원짜리 적금 하나 들어 놓은거 있고, 어, 그거하고, 뭐, 뭐, 언제 이렇게 해갖고서 그냥 조그만한거 하나 살러. 이런 식이지. 어, 여러분은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그래야 드러난다고 안 나왔는데, 얘는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지. 어. 얼마면 돼, 얼마? 그거? 어, 기다려. 내가 저거, 저기, 강남에 빌딩 팔면, 어, 저게, 진짜 강남에 빌딩에 있나? 그거 모르는 거지? 어. 여자가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말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 음. 그니까 이 사람이, 어.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뭐가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음. 아, 내가 이게 참 뭔가 진짜 잘못됐다라는 것 같다가 깨달은 것 같아. 아니, 왜 이, 가가지고서 깨달아? 저기, 막, 옆에 있었을 때다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 저기, 막, 이, 내가, 그, 내가, 그, 그런 거지. 내가 가치관을 갖다가, 어, 제대로, 어, 제대로 서, 어, 저기, 막, 세우질 못했다. 음, 그러니까 나, 내, 이런 고생스러움이나 이런 거는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음, 자업자득이다. 아, 나 같은 놈은, 어, 아, 내가 지금, 내, 내가 뭔이 고생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내, 조, 좋은 거다 깨고 내가 뭐지, 이런, 이런, 이런 거지 같은 데 와가지고, 진짜, 그거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보면은, 몇 걸음 안 갔는데 이상한 거 나오고, 몇 걸음 안 갔는데 이상한 거 나오듯이, 지 세상 두고서 남의 세상에서 뻘짓 하고 있는 거지. 음, 눈치나 보고, 어, 눈치나 보고 뻘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어떻게? 뭐이 대화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무슨 사랑하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음. 그러면 이 어떻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여자한테 구박 있는데 눈치 먹으면서 그냥 가는 거지. 선생님 왜요라고 하면 여, 여기서 솔직히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돌아온 받아 줄 거예요? 아니요,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아니지. 어. 근데 개중에는 받아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개중에는 있어요. 많진 않아도. 근데 꾸역꾸역 가기는 가는데, 가면서도 이 사람이 어. 반항은 해요. 어. 아이 그저 도설장 끌려다 가면서 깨갱은 해, 해야 될거 아니야 깨갱 소리도 못 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깨갱, 깨갱, 깨갱하면서 끌려가는 거지. 근데 과연 이런 관계가 얼마나 갈까? 어. 솔직히 이런 관계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음, 진짜 지가 평생을 이렇게 깨갱 거리면 살수 있을 것 같아? 어, 내내 내, 내 말이 맞잖아. 이 사람이 저기 막 고민을 하지. 어. 뭔 고민? 음, 뭐 이런저런 고민 음, 내가 왜 그때 쓸데없이 어, 한눈을 팔았을까 어, 내가 그리고 왜 그때 쓸데없이 우리 파랑새 마음에 다 상처를 줬을까 아 내가, 내가 미친놈이지 아 내가 그때 파랑새가 매달렸을때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쳐 아 진짜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왕 그렇게 이렇게, 어 완전히 개새끼 소리 듣고 여기 왔으면, 완전 쓰레기 됐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하나라도 건져가야지 되지 않나. 내가 진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아, 그래도, 쪼매한 거라도 뭐 하나 들고 나와야지.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어, 얘가 말하는 걸로 봤을 적엔 진짜 빌딩, 저기 막, 건물이 몇채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하나라도 받아먹고 와야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데? 음, 이 여자가, 어, 외관상은 자기의 재산의 능력을 갖다가 막 뻔뿌질 해가지고 막 그럴지 몰라도요, 그게 지 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이 여자한테 당분간 못 나와요. 왜요라고 하면은, 어, 이 여자가 어, 뻥푸지려는 그, 버 저기, 버프, 어, 부풀려, 어, 버프 태워서 부풀려는 그 재산 때문에 이 사람은 더럽고 치사해도 붙어 있는다라는 거지. 음. 이 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여자의 돈은 아니에요. 음, 이 여자의 돈은 아니야. 이 여자는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있다는 거지. 직장 다 다니고 집안 배경이 좋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채어요왜채어요 라고 하냐면은 어, 이 여자가 어, 보통 여자 아니에요. 음, 왜 보통 여자가 아니냐 하면 이 남자의 마음을 이미 다 눈치챘어. 음, 눈치챘어.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다 알고 음. 이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도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역관광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역관광 당한다. 이 소들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 이게 이게 이게 과연 누굴까? 음, 이게 과연 누굴까? 음. 역관광 당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 맞죠. 역관광 당하고 빈털털이로 음. 후회는 막심하고. 응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지. 사람은 진심은 통한다 그러잖아. 진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뭘 생각하겠어. 어, 그래도 내 몸을 녹, 녹여줄 사람은 어, 너뿐인가 하노라 뭐 이런 거겠지. 어,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갈까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고 한다면은 어 너뿐인가 노라라고 하더라도 어,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가면 이거 너무 비참하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못 간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못 가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잡아야지.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라고 그러면은 그치 돈 많은 아줌마를 잡으려고 하는 거겠지. 응. 근데 그 그게 잡힐까 과연? 음안 응. 잡히는 안 잡혀. 괜히 이 사람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뭐다? 그치 더 늪에 빠져들어요. 더 늪에 헤어날 수 없는 늪. 이러다가 선수한테 걸리면 진짜 아장나는 건데. 음이 사람이 돈 많은 여자를 꼬시려고 아, 내가 그런 거야 파랑새한테 돌아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순간 들었어요 그렇지만 순간 되는 거예요 계속 주구장성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은 여러분한테 가기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한다 어. 그리고 나, 내가 너를 떠나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야, 그러면은, 자, 어, 돈 많은, 어, 여자를 잡자. 돈 많은, 돈 많고 부담 없는 여자. 어, 이 여,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본다면은, 어, 돈 많고 부담 없는 남자. 그돈 많고 부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치어 임자 있는 사람은 어, 부담이 없지 왜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 조금 잃은 거를 갖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봉창하려고들은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 <웃음> 누군가에게 등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 안 통해요 어, 안 통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어, 그쪽으로는 아니야. 어,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자기 발로 뛰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 그 뭐지, 어, 꽁돈을 갖다가 바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의 어, 저거는 안 된다는 거야. 남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면요 은 약간 사기성이 있어야 돼 어, 치밀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자기 감정을 다 숨길 줄 알아야 돼요 솔직히 돈 많은데 얼굴 박살나봐 어, 거기서 빵셔틀 할때그 얼굴 기쁘, 어우 누님의 빵셔틀 해서 나는 영광이와 하는 얼굴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딱 얼굴 보니까 진짜 오징어인데 아, 누님 빵 이러면은 아... <sighs> 빵셔트도 못하지. 이 사람은 표정이 다 나오는데 무슨 수로 빵셔트를 하겠습니까. 어, 표정이 다 나와서 포카페이스가 안되는데 그래서 안된다는 거예요. 어, 왜냐면 상대방은 선수구등왜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먹어가지고 너같이 어, 돈 많은 여자 등치려고 하는 사람 한두 명본게 아니기 때문에 너같은 초짜는 내가 손가락 하나로도 제압을 한다라는 거지 어, 선수 만나는 것 같아요 음. 아, 이래서 어, 둥이는 아무나 하나? 무슨 둥이? 바람둥이 어, 둥이는 아무나 하나 어. 그 누구가 쉽다고 했나 안쉬워요 둥이? 어. 어디 봅시다 맞아 어, 맞아 맞아 그돈 많은, 음, 돈 많은, 돈 많고, 가정 있는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기, 뭐, 그, 여러분. 예, 그 여자를 사랑했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어, 이 사람은 그, 그 여자한테 갔을 적에, 어, 그 여자한테는 끝났고, 그 여자하고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 맘도 있었지만, 참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지. 어, 참아오지 못하고, 어, 급한, 급, 급하잖아, 지금. 어, 급하잖아. 음, 급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열심히, 어, 이래서 먹고 살면, 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딴 짓안 해도. 음. 근데 얘가 지금 이딴 짓을 함으로써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응, 음, 네! 그런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이 길로 들어서기 전에 한 번은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음. 그래 저기 말 아니다 그 길은 아니다 진짜 그 길은 가면 안 된다 어. 왜냐면 이렇게 쉬운 것에 길들여지면 사람이 이게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어,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어.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는 나름대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었나 어.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싶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응, 음. 대화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번질 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요? 라고 하면, 이 사람 혼자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응,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대화를, 같이 호응을 해주잖아. 대화를 하고 호응을 해주는 거. 그 그냥, 그냥이야. 어. 그, 그러니까 이, 호응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 나한테 관심있나 싶어가지고, 자, 조금, 어, 내가, 어, 조금 마음을 갖다가, 어, 약간 설레는 마음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어, 이 여자한테. 뭔가,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제 이게 조금 말빨이 먹히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고, 음, 이, 이 여자는 선수다. 어. 하루 어, 저기 막한두번 어, 이런 식으로 남자를 후린 게 아니 어, 후린 게 아니라 너무 너무 남자 잘 다루는 여자라는 거예요 어, 안 된다 안돼음자 그래서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어, 그 사람 여러분 버리고 가가지고요 어, 정말 안 풀려요 안 풀려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 어 그냥 네 발로 뛰어서 먹고살라 그래요 세일즈면 세일즈 보험이면 보험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산다. 음. 이 사람한테 재물이해 아니 재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벌수 있다라는 거지. 음. 이딴 짓 하지 말고 이딴 짓 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이 시간에 일을 하면은 그래도 나중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지위가 올라간단 말이지 이런데 시간을 허송세한 그러니까 있던 지위도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뭐야 이 사람은 사무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내 고객을 늘려야 되는데 아니면은 현장직을 한다던가 어, 움직여서 돌아다녔는데 쓸데없는 짓을 할거예 허송세월을 한다라는 거지. 암튼 내가 무슨 오지랖이야. 이 사람 이런 것까지. 아딱 해서 그러지. 어, 번지수 잘못 찾고서 헤매고 앉아 있으니까.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야 잠깐에 어, 잠깐에 30이고 잠깐에 40이고 잠깐에 50이고 어, 잠깐에 60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는 나이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뒤로, 뒤로 돌아봐요. 내가 어렸을 때 잠깐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서 이거 보잖아. 음, 이 타로 정도 볼 때는요 그래도 한두 번의 실패는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면 그래도 나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세월 잠깐이야 참안 됐어 어, 이, 이 말은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한테 하는 거야 이 남자 어, 그래도 열심히 살면 은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을 텐데 암튼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아 소대가 난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나를 어, 떠나보낸 거니 날떠나그 어, 여자 진짜 사랑했나? 어디 봅시다 진짜 사랑했는지 어, 어디 봅시다 이게 뭘까요? 그 여자 진짜 사랑한 게 맞나?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왜요?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은 조금 기회주의자 같아요. 어, 기회주의자 같아서 정말 이 내가 나, 왜냐하면 이 그래 이게 양다리 양다리 환승 양다리 뭐 이런 것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그 여자 사랑해서 날 떠나버린 거면은 이거 환승이잖아요. 어, 그렇다 보면 그 환승하는 사람이 어, 정말 어, 그게 사랑이면 얼마나 절절하게 쓰면, 어, 그런 거지. 내가 옛날부터 그렇게 양다리는 역적 모이보다 어렵다, 어려운 게 양다리라고. 몰래몰래. 몰래 여러분한테 그 오픈해가지고. 그래, 아, 배째. 나 쟤한테 갈래. 어, 저기, 뭐야. 파랑새야. 나 해미가 좋아졌어. <웃음> 내 팬분 중에 해미 있는데, 아, 어, 미 죄송해요. <웃음> <웃음>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거해미안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하지해아요 음. 아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안해 미안해 미안그사안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그해 미안해 미안해 미깊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 여자 미안해 미안 음... 이게 뭘까? 어 이게 그여자일까 아니면... 이, 이게 왜 무너진가? 이게 여러분일까? 그여자일까 모르, 모르겠네. 이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허허...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일이오? 음. 여자가 왜 이렇게... 이 대책 없네. 이거 뭐, 뭐야, 뭐, 후궁을 갖다가, 이 사람, 이 사람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음 어. 그, 뭐, 지가, 그, 뭐지? 그, 옛날에 왕들 후궁 쭉 거느렸잖아. 어, 이,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럴 능력도 안돼 보이는데? 이게 한 사람, 이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겠네. 음. 왜요라고 그러면은 뜬금없이 여자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 어,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어. 음 근데 이게 갑자기 이 관계가 무너진 걸로 봐서는 음, 이게 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라는 거야. 어 기회주의자고 이 여자가 감정이 그치 파도 같아 어, 밀려왔다 또 밀려가고 밀려왔다 밀려가고 어. 그 이제 한번 밀려가면 갯벌이 다 드러나 어. 또 한번 또 들어오면 또 물이 그냥 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어, 까딱하다가는 밀려오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좀 어떠냐라고 하면 그다 그렇게 남자가 어,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버리가 신통해 보이지는 않는다. 어, 여자가 어, 돈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돈의 여유는 있지만 어, 감정에도 여유가 있는 거지. 어, 감정이 너무 여유가 있어갖고 어, 맞추기가 힘들다 어, 그런 거예요. <웃음> 밀려오고 밀려가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없지. 그러니까 이 남자 이 남자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얘가 기회주의자 플러스 바람둥이 같네.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람을 펴도 그런 거예요. 어 바람을 펴도 아, 어, 좀 여자가 뭔가가 있어야 돼어 뭔가가 있어야 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바람둥이 맞구나 난또 바람둥이 카드가 또 이렇게 나오기는 좀참어 근데 이 여자들 다 어디서 얻은 거야 그러니까요 어 어디서 뭐이 사람이 뭐 어디서 얻었다는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이게 뭘까요? 음. 이 사람이 두 여자를 가지고서 막 이러다가 어아 여자가 또 나와 와 대박이다. 이씨. 어, 이게 다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이게, 이게 세 사람일까, 막 헷갈릴 정도로. 왜요? 선생님도 헷갈리지. 아, 그렇잖아. 뭐, 대지 제대로, 일때 카드, 카드가 안 나고, 여자들은 막 후루룩 나오니까, 음 거기다 상처받은 사람들 있지. 막 이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요? 이 사람이 이, 이 많은 여자 다 울리고 다녔다는 거야? 그런 건가요? 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여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서, 막 순차적으로 막 울리고 다녔나? 와, 이 사람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 여자들을 갖다 이렇게 떼거지로 울릴 리는 없잖아. 카사노만가이 시대, 이 시대, 이 시대에?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 조금, 어 이게 그런 것 같아. 이말빨이 좋은데 말빨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목적이 생긴 곳에서는 말을 잘한다라는 거지. 음. 그래갖고 얘가 여자들을 꼬셔가지고 돈을 빼먹은 게 아닌가 싶어. 뭐 딱히 막 대놓고서 뭐나돈준줄 이런 게 아니라. 아 허니 내가 진짜 허니랑 어디 가고 싶은데 아유 이게 지금 카드 잡은 달에 내가 아유 친구 녀석이 막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 내쓸 것도 안 남기고 다 이렇게 주는 바람에 돈이 없어가지고 고지서 값을 못 내네 아유 참 저기 막 벌금 물어야겠네 그러면 여자들이 어머 그래 자기야 어 내가 내주고 이런 식이지 어 여자들이 알아서 내주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소리 때문에 음 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어, 이 사람의 그 경제적인 곰핍함을 헤어리기를 준게 아닌가 싶어.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여자들 중에 여러분도 껴있는 건가요? 아,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여자가 좋아서, 진짜 좋아서 간 거라면 박수를 쳐줘야 될 판인데? 음, 조상이 도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이, 어, 아, 이게 뭔가요? 어, 왜요, 선생님, 그럼? 아이 여러분, 이 사람 기다려요? 아니요, 그러면은, 어, 땡가시지. 기다리지 마요. 어, 왜요? 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 약간, 음, 아 킬러 킬러 어, 킬러 느낌이 난다 어, 무슨 킬러야? 무슨 킬러? 여자 킬러지 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데 어. 이 사람은 음, 이 여자의 마음을 너무 너무 잘 아는 남자가 아닌가 싶어 와 진짜 이것도 타고나는 거지 싶다 어. 여자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다 남자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 이 여자의 마음을 갖다가 다 말로 그냥, 응, 말로 죽여버리네. 아유, 진짜 대단하다. 여자들이 알아서, 어 맞아. 여러분은, 어, 여러분은 이 사람 얻어 안, 보여, 안 받아줄 것 같아. 아, 잘하셨어. 아이, 잘, 잘했다. <웃음> 아이, 날 버리고 간 나쁜 놈을 뭐하라, 응. 날 버리고, 이거 환승인데, 날 버리고 갔으면, 맞아요.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랑가? 어. 왜요? 라고 하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긴다 그러잖아요. 어. 지금 이게 한두 여자를 울린 걸로, 울린 것처럼 보이지를 않네. 어. 여자가 한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여자들한테 막 희망을 막, 막 심어준다 그래야 되나?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등산 같은 데나 어디 가면은 막 일정한 사람한테 막 여자들이 도시락 싸 갖고 와가지고 이것도 먹어보라고 그러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어,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여자들이 얘를 갖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다가 보니까 어 왜냐면 얘가 감성 어 감성적이잖아 감성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 어 갬성 갬성 소리 갬성적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따른단 말이지 어, 여자들이 따르고 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잘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게 이 문어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들킨다니까 이게 왜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저기 막옥자하고 놀고 있어 어 옥자하고 놀고 있어 근데 어 저기 막 미자한테 전화가 와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전화를 제대로 못 받던가 아니면 오퍼놓던가막 이러면 은 그게 한두 번씩 겹쳐지다 보면 오빠 오빠 왜내 전화 안 받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러다 보면 의심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이 어, 이 새끼 완전히 어, 꾼이구나 싶으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지.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되고 또 하다보니까 재밌잖아 왜냐면 여자들이 막다갔다가 해주니까 그거 재미에 어.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가랑비에 어옷 젖는 줄 모르고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 어. 근데 이제 저기 막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지금 일이 잘안 풀리고 응. 그러고 이제 어뭐 조금 구설에 사람마다 구설의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좀 구설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응. 그러다가 보니까 응. 여러분 생각도 나고 아이무 남자들은 이렇게 뭐, 이게 밖에 나가 저기 막 지가 팽겨치고 나가서 안 되면은 전 여친 그리워하더라. 응. 음. 아니, 그, 그, 누가, 누가, 누가 오면 좋대? 아니, 왜 전여치는 뭐, 아, 빠지지도 않는 메뉴야? 그 뭐지? 뭐, 뭘 시켜도 김치는 딸려오잖아. 뭐, 전여치는 김치야? 어, 뭘 시켜도 딸려오게? 아이고, 참. 아, 밥은, 어, 밥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김치는 그냥 항상 나오잖아요. <웃음> 뭐 김치야 그런 거지. 어. 이 사람이 그런 거 같아.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치 슬슬 그 욕심이라는 게 없던 욕심이 생긴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그 도둑질에 뭐 날새는 줄 모른다고 날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음, 저기 막 여자들한테 봉변 당하고 다 잘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 나고 그런 것같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 생각 나는 것 같아. 요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 싶네. 음 이제는 성격이 많이 변했어요. 어. 옛날 같지가 않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어, 그 우리가 직장 가면 인턴 있잖아요. 어, 인턴 같은 느낌이 났다는 거지. 지금은 뭐냐? 어, 부장 정도 느낌이 난다는 거야. 어, 왜냐면 이게 달코 달았다라는 거예요. 달코 달아버려가지고, 이제는, 어, 이게 옛날로 그렇게 순수했던 그신뢰절로는못 돌아가지 싶다 어, 음, 못 돌아가지 싶어요 이래서 사람은 음,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저기였나요? 라러면는 그거야 잘 모르지 왜냐면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이 코로나가 나은 하나의 그런 걸 수도 있어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 또요런 거에 익숙해져 버리고 내가 말만 잘하면 뭐가 생기잖아 어. 내가 말만 잘하면 여자만 잘 만나면 팔자 고치겠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여자 남자만 잘 만나면 팔자 고치겠다 이러는 생각 때문에 어, 얘가 지금 이, 아, 어, 이 여자를 여러분보다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어 그럼 뭐예요? 람? 팔자고 치려고. 음, 아직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 그렇게 저기 막... 그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멀쩡한 소리를 듣겠냐 이거야 쌍욕 먹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 야한테한 품은 여자가 한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멈추나 아니야 갈수록 노하우가 생기고 갈수록 어, 양심이 묻어진다 그래야 되나 어, 옛날에는 해놓고 마음이 니까옛날엔 그러니까 순수하고 어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놓고서 약간 어, 마음도 좋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눈치 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눈치고 자시고 없다라는 거지 음 눈치고 자시고 없고 딱감 보고서 아 이거 먹힌다 그러면 그냥 어, 밀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도 여자가 어, 물망에 오른 여자들이 있어요 음이 사람하고 헤어지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아예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떨어져 준 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진짜 이 사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는 미주수야. 왜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특출난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중 하나를 못 건졌을까? 어. 이 사람 별 볼일 없지 않을까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성격만 너무 어, 세지, 세지지 않았나. 어. 왜냐하면 이게 그 이게 쎄도 자꾸 두드리면 강해지듯이, 요런 걸 갖다 많이 겪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된 거죠. 아, 요럴 땐 요렇게 세게 나가야 먹히는구나. 그런 걸 갖다 습득한 거예요. 참 좋은 거 습득했다. 어, 아무튼, 어, 그렇다가 보니까 옛날로 돌아오긴 힘들지 않겠나 싶어. 음. 아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요즘에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은 잘 헤어진 것 같아. 어, 내가 어지간함은 잘 헤어졌다라는 말잘 안하거든요. 어, 근데 잘 헤어진 것 같아 이 케이스는. 음, 하늘이 도운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그 여자를 어, 진짜 사랑해서 나를 떠나보낸 건가? 아니요. 어, 팔자고 치려고. 어, 그리고 얘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애들이, 또 팔자 고친 애들을 몇명본것 같아. 응, 어, 몇명 보고, 왜냐면 주변에서 얘기도 들리잖아. 걔가, 야, 야, 야, 야, 야 걔가, 저기, 막, 저, 미자 등치고서 팔자 고쳤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나는 걔가 미자랑 될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 어 저기 막 옥자하고 됐더라고 근데 옥자가 돈이 그렇게 많대 뭐 이런 거 이런 소문을 갖다 어서 다주서 들은 거지 어, 주서 들어가지고 얘도 거기에 맞게 어, 옷을 입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자 그래서 어, 진짜 그여자 사랑해서 버린 건가? 아니에요 어. 그건 뭐라?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자, 어, 팔자를 고쳐보려고 그런 거다. 왜? 여러분 그치? 아무리 내가 이해도이내그 가난한 그 그리고 이 사람이 그치 아무리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갖고 젊은 시간을 다 보낼 바에야 그치 처음부터 있는 사람을 잡아서 팔자를 한 방에 고쳐보자 라는 대도 어,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라 거지 이 사람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돼안돼어왜안 돼, 안 돼. 어, 돼요 라고 하면요 은 내가 봤을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자를 그렇게 많이 사귀었는데도 이게 아무도 못 고른 거면 아 내가 이 말을 또 해야 되나 이걸 끝내기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이, 어, 있는데요, 어, 그 사람이, 어, 저기, 막, 어, 남친이 생겼대, 어, 근데 체격도 좋고, 어, 잘생겼더라고. 인물도 좋고, 어, 아, 키도 크고, 어, 다 커, 어, 다 커. 어, 근데 정말, 어, 정말 중요한 게안 커. <웃음> 진짜. 그리고 어, 힘도 없대 어.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사람이 어. 그래서 아마도 힘들게 힘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 자기가 진짜 이 여자를 울린 건지 아니면 이 여자들한테 놀림을 당한 건지 그거는 먼 훗날에 가서 알 문제가 아닌가요 어,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인 어, 외모는 응, 어른일지 몰라도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이가 아닌가 어, 그래서 이거 하나 성공시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암튼 어, 4번 카드 어, 저기 즐거우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